밸런스 포스터 아치바를 견갑골1, 견갑골2 중에 하나로 준비합니다. 준비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척추를 중심으로 어깨뼈 안쪽으로 아치바를 위치시킵니다. 양손은 깍지 끼어 머리 위로 올리고 다리는 뻗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운동을 실행해보겠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팔다리를 위아래로 쭉 뻗으며 밑등부터 꼬리뼈까지 척추를 크게 아치를 만들어 기지개를 켭니다. 숨을 내쉬면서 팔다리의 힘을 풀어 척추의 긴장을 풀고 밸런스 포스처 위에 허리를 내려줍니다. 5세트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시면서 팔다리 위아래로 뻗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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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쉬면서 팔다리 힘 풀고 마시면서 팔다리 위아래로 뻗고 내쉬면서 팔다리 힘 풀고 마무리합니다.